사실 굉장히 무겁고 책임이 또 클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또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세가족뿐만 아니라 기존 우리 성도들까지 한 가지로 우리 코로나 시즌 가운데 더 놀라운 증폭된 그런 은혜 삶들을 또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또샤나게 오게 된 계기와 또 기대들을 나눠주신 우리 박창호 집사님 가정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소리가 울리거든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우리 말씀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가지고 저와 함께 한절씩 교독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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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부터 팔복시리즈를 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산상수훈을 팔복설교부터 어, 제가 시작한 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팔복시리즈를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시리즈를 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한달 동안 어, 팔복에 관한, 산상순에 관한 많은 그 책을 읽었어요. 독서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팔복과 산상순에 대한 새로운 안모 또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은혜, 감동들이 제게 굉장히 컸습니다. 이야, 아, 이런 정말 어, 놀라운 이그 은혜가 이 팔복과 산상순에 있구나. 그래서 이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제가 팔복을 보기 시작했을 때 전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참 교우들과 빨리 이 감동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지금도 막 끓어오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복과 산상순을 보느라면 거울 중에 거울이다. 다른 말로 전신 거울과 같다. 아이 팔복과 산상순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더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가는 자인가? 까지 이 팔복과 산상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번에 팔복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의 성도들 안에 혹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 신자가 되는데 넓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신자가 되는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이 말씀이 팔복과 산상수운인 것입니다. 2004년도에 PD 김우연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KBS 인간극장을 이렇게 연출하고 어떤 그 분이신데 이분이 그 맨발에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그 다큐를 찍어가지고 그 공중파 TV에서 방영되어서 큰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네. 맨발의 성자 최춘선 할아버지 어, 이분을 어, 우연히 그 지하철에서 만난 후에요 그 인생 행로를 취재하다가 김우현 PD님께서 깜짝 놀랄 인생 스토리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는 어, 단순히 어떤 정신 나간 노숙자이거나 또는 지나친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70년대에 그때 승용차를 다섯 대를 소유한 재력가이시고 또 김포 일대 김포 공항 입구에서 인천국도까지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진 가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 그리고 동경 일본 동경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시고. 옥의 구구에 능통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 알아봤더니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독립유궁자였던 거예요. 이야 정말 기막힌 이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회심해서 목사가 되신 이 최초선 할아버지는 6.25 이후에 올라한 난민들의 굉장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6.25 이후에 월남한 난민들을 당신의 땅에서 집을 짓고 살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다 그들에게 다주어버리는 그래서 그때 나누어준 땅이 자그마치 동네 세개가될 정도로 그 김포 일대에 그렇게 땅을 많이 다 나누어줘버렸다 남은 땅에서 또 최충선 할아버지는 교회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양로원도 세우시고 고아원도 세워가지고 고아가 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시던 그 할아버지는 나중에는 그 땅마저 몰래 등기를 해서 빼앗으려던 사기꾼에게 그냥 거저 주워버리고는 찬송을 부르면서 고아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하시고 그리고 또 독립유공자로서 어그 도장만 찍으면 자녀들을 무료로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었지만은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독립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독립유공자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나 그래가지고 그것조차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 장남이 최마울 씨인데 그 장남이 어린 시절 동생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우리 절대 예수 믿지 말자 그렇게 원망을 하며 자란 적이 있으나 그도 결국은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왜 그렇게 사시느냐고 그렇게 물을 때 최준선 할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친 거야 예수님"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김우현 피디가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세요?"라고 물으니까 또 할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너무너무 불충성하고 불순종해서 진짜 내가 죄인 중의 괴수인데 하나님의 차비가 한량이 없어서 이 죄인 중의 괴수를 이렇게 붙들어주시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제가 나아간다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채촌선 할아버지는 당신의 소원대로 2001년 9월 1호선 수원행 열차에서 맨발로 전도를 하시다가 의자에 안으신 채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 맨발의 성자라고 불린 태중선 할아버지의 삶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접하기 참힘들지요 그리고 언뜻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 고단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걸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세상의 사조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최춘선 할아버지의 그 삶과 그 다큐 그 책을 제가 기억해내면서 아 그렇게 사셨던 그이유 답을 우리가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 속에서 그 답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생의 답이 팔복과 산상수원의 삶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참 우리는 복을 좋아하죠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부자 되세요 저도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 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 그 복의 내용이 다 물질이나 돈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돈이 있어야 예수님 믿어도 물질이 있어야 그래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다시 이 점에서 꼭 생각하고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이 뭐냐 그걸 먼저 알아야 우리가 복의 번지수를 잘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의 번지수가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엉트리 같은 그 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참 진짜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진짜 복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을 말할 때 그 자주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는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하지만 정말 그 복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 별로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입춘 되길. 아마 이제 곧한 2월달 좀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어, 그 대문에 입춘 되길. 어, 봄이 오면 대로가 열린다. 또 소문 만목내 웃으면 복이 온다. 뭐 이런 걸 아마 많이 선호하고 붙일 겁니다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누가 복을 줍니까? 봄이 복을 줍니까? 자동적으로 봄이 오면 복이 굴러옵니까? 여러분 복을 누가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을 안 주고 가을, 겨울은 저주를 줍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봄을 누가 만드신 겁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참 웃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웃음을 누가 줍니까? 웃기만 하면 절로 복이 옵니까? 웃기만 하면 절로 복이 온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조금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가장 복 많이 받을 사람은 바보이지 않을까? 왜? 바보는 늘 웃고 다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웃게 하시고 웃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복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을 주시는 분이 없이 복만 바라는 것을 기복 주의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에서 늘 쓰고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하바 베셈 아도나이. 우리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바로 하바 베셈 아도나이. 저걸 줄이면 바로 하바, 바로 하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샬롬도 인사하지만 바로 하바라고 축복하고 바로 하바라고 기도하고 바로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말을. 늘 일상 속에서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이름 존재를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이름 대신에 에, 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가지 이름 뭐 베셈, 아도나이 뭐 이런 이름을 붙이면서 그 하나님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베셈 그리고 그 앞에 바로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바룩, 베셈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이름은 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복되십니다 그 뜻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에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식사할 때도 대화할 때도 씁니다 우리 한번더 따라할까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나님 당신은 복이십니다 예. 잘 따라 하셨죠? <웃음> 이 자기에게 무슨 복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라는 거예요 요업이 마룻하바를 고백했죠 요업이 그 치력 같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복되셨습니다. 마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여비 그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그 새마을운동의 효시자로 알려진 그 김용기 장노님 여러분 아시죠? 그 가난 농군학교 김용기 장노님에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 집사님이셨는데 어느 날한 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자신을 집사라고 밝힌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장노님 뵙기를 30년 동안 기다렸다고 그래서 아, 무엇 때문에 저를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왜 아들 하나가 있는데 간절히 기도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 장로 아들에게 아들 일곱이 있는데 다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았는데 다만 한 가지 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장로인데 조금 가난해요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장로님 물질 축복을 받지 못했거든요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그 물질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장노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김용기 장노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요 전국을 제가 다니는데 전국을 다 다녀봐도 밥 굶는 장노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것이 복이고 장노가 된 자체가 복인데 아, 무슨 복을 바랍니까? 장로가 할 일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겁니다.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자체가 복인데 그 말이 굉장히 이런 뼈아프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고 10편 16편 2절 제가 이 10편 말씀 중에 가장 깊이 와닿는 말씀 중에 하나가 10편 16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 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 밖에는 내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내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복지지 않습니까? 요와 하나님이 내게 복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형편이 괜찮았느냐 형편이 괜찮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저렇게 고백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10편 16편의 배경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 때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이굴로 피하고 저굴로 피하고 이산으로 피하고 먹는 것도 변변치 않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을 때에 다윗이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이신데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고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요. 이 고백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편을 들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바라봤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고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고비게 들어올 겁니다. 어떻게 주 밖에는 내 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제가 한번은 찬송가 94장을 부르는데 찬송가 94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네 2절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네 잘 아시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뜨끔 뜨끔한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과연 괜찮을까? 어떤 때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주님보다 더 부러운 게 제 마음에 언뜻언뜻 언뜻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만약에 예수님 외에도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내 자신의 고백으로 부르기보다 제가 기도 제목 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른 적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주 예수밖에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며 부를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좌절하거나 자책할 겁니까? 그런데 이런 고백은 저절로 되어져야 하는 건데 그때말로진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어떻게 그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다윗의 고백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가 있는데 10편 16편 8절에 그 열쇠와 답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더 읽읍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지식적으로 믿지 않았어요. 머리로만 믿지 않았어요. 다윗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셨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내가 요원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다윗은요 매일 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살았던 겁니다. 복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날마다 비추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열쇠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알고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 절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이 폭된 삶이고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복 자체 블레싱 그 덩어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란 복과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아 제가 공동번역으로 제가 띄워드렸는데 내가 원고에 있는 그대로 한번 띄워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오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신자가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 믿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걸 진지하게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놀란 복과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복그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복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바룩 하셈 아도나이 바룩 하바 하셈 아도나이 하나님 당신은 복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간구와 이 선포가 우리 새해 정말 이 복을 좋아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복된 고백과 선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팔복에 보면 이제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으니라는 이제 이 말은 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이지 않습니까? 헬라우로 주님의 선포하신 이 복이 있으니가 마카리오이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카리오이. 이게 헬로우로 마카리오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가 뭘 가짐으로 우리가 뭘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다고 건강 있다고 다 여러분 돈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지만 그것 다 있다고 정말 복됩니까? 우리 세상사를 보면 돈 있고, 건강 있고, 좋죠. 그런데, 있는 돈 가지고, 넘치는 건강 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인생 망치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돈이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건강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우리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쾌락도, 물질도, 재물도, 명예도, 권력도, 행복을 진정 가져다 주지 못한다. 행복을 느끼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행복 자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전도서의 선언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이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다 헛되므로 기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행복은 소유의 만족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이 이게 복이다. 마카리오이 내게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한다 그러면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 팔복을 어, 한달 가까이 쭉 제가 책도 보고 묵상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이런 정리가 됩니다 아 팔복은 어떤 복의 수준이 아니라 아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더라는 팔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격을 말해주도록 그리스도인의 특징, 주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 팔복이 그럼 우리 다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팔복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어야 될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팔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하면 누구나 팔복의 모든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또 김세윤 박사님 신약학의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그 박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팔복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섭니다 와, 나는 과연 팔복의 사람인가 팔복이 과연 나의 마음과 삶의 특징인가 즉 나는 마음이 가난한가 나는 애통하는 자인가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나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가 나는 극률이 여기는 자인가 내 마음은 청결한가 나는 합평케 하는 자인가 나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인가? 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가려주기 때문에 보여주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질문이라는 것니다 제가 모두의 팔복과 산상수는 거울 중에 거울이요 전신 거울로 제가 표현했죠 왜냐하면 나의 댐댐이, 언행심사, 기도, 구제, 금식, 예배사이 있던 모든 것을 성찰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해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작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집에서 팔복과 산상수원을 펴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묵상하고 그리고 이 팔복 시리즈 설교 때한 시간도 빠지지 말고 말씀을 헛되이 흘러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부터 기도할 때마다 이 팔복과 산상수원을 영적 전신 거울로 삼아서 기도해봅시다.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고 살듯이 마찬가지로 매일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신자다운 신자, 확실한 신자, 진짜 신자에 도전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물 위를 걷는 삶. 한번더 따라합시다. 물 위를 걷는 삶. 제가 이제 이 정도 소교를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고, 아, 팔복 산상수. 난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목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내요? 라는 어떤 부담감이 확 몰려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삶을 사셨고 그것은 우리도 살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셔서 나도 물 위로 오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물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주여 나로 물 위를 걷게 명하소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게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그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물 위로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물 위로 그어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지만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이 물질과 이 명예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힘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렇게 평생 추구해왔던 성공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 가운데 조용히 아프리카나 타문화권에서 이교도들을 품고 성기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물리를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도체에 이렇게 물리를 걷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성교사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절대 용서할 수 없는데 절대 저 사람 품을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자 용서가 되어져요 그 사람이 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리를 긋고 있는 기적의 현장 아닙니까? 물리를 긋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 믿고 저 양면 절대 안 변할 거야 절대 저런 사람 아니야. 했는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그 삶에 들어오자 예수님이 그 삶에 물밑에 밀려오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리를 긋고 있는 기적인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적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린 팔복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 명하시면 할수 있습니다라고 반응하며 예수님같이 베드로같이 물리를 걷는 삶이 사라지기를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팔복의 사람이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깊이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물리를 그을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물리를 걷게 되고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은혜 우리 여러분 새해에 우리 새날 성도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바룩 하바베셈 아도나이라는 이 어, 히브리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찬양을 좀 배우면 좋겠다 싶은데 히브리 찬양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한데 주로 이 단조가 좀 많습니까? 왜냐하면 히브리 그 삶의 역사 자체가 순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깊이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로움이 일어나는 찬양의 히브리 찬양인데 바로 가바 베셈 아도나의 할렐루야. 이 10편 16편 2절과 마태음 21장 9절을 배경으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복되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바 베세마도나 할렐루야 바루카바 베세마도나 할렐루야 파루카바 베세마도나 하바 회생 아도나 할렐루야 하. o oh, 오 신이여 바루 아 하바베세 바루 가바, 바루 가바, 그세 마루.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복이 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바루 <sum>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바로 가봐, 베셈 아도나이 하나님의 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복되었습니다 나의 주님 당신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있는 자리에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